안녕하세요. 저는 보디빌더 손성준입니다. 현재 장원에서 이뤄짐이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황이라고 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이 운동하고, 센터 운영하고, 수업하고 계속 일상의 반복인 것 같아요. 이제 전 외래 진료 때보다 심장 기능 수치가 10%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10% 정도만 더 오르면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죠. 5kg짜리 덤벨 드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사람이란 게 그래도 그간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퇴원하고 나서도 이제 운동의 끝앞은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운동이랑 이제 영양은 계속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복 운동이 유산소적인 운동을 조금 많이 이제 귀중을 좀 많이 두고 있어요 2022년 <웃음> 저한테서는 최악의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고 최고의 한 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심정으로는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좀 슬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고 상시감도 많이 컸, 컸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그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좀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더 체크해보고, 더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런 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건강해야지 무엇이든 할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건강을 위해서 조금 많이 이제 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은 점은 이제 한 순간이구나. 어, 건강하지 못한다면 이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구나. 한번 이제 잃은 건강은 되찾기가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내 몸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소중한지도, 어, 깨닫게 됐고, 저도 결국 사람인지라, 어, <웃음> 아픈 거를 피해갈 수 없고,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냥 저에 대해서, 어, 제 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때부터 이제 시합을 이제 계속 이제 매년 뛰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왔던 것 같아요. 아프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나에게는 가족들이 있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 결국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사람이더라 약간 그런 생각은 이제 좀 많이 했죠 운동을 놓기는 힘들더라고요이 길만 보고 걸어왔고 다 진짜 다른 거 생각 없이 보디빌딩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이제 저는 이제 걸어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운동을 이제 놓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어, 물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을 만큼 해야겠다 운동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 이업을 하는 동안에는 운동이나 끈은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운동을 이어 왔던 거죠 단한 번도 후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후회했던 부분은 그 아프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내가 놓쳤을까 라는 후회는 있지만 운동을 이제 택하고 운동으로 걸어왔던 길을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빠꾸 없었죠 그냥 무조건 이제 딱 해야겠다 싶으면 어떠한 상황이 들이닥치더라도 그냥 쭉 밀어붙였다면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건재해야지 뭐라도 할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 주어진 환경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어, 다하자 어, 똑같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합리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니까. 자기 합리화보다는 내가 지금 딱 처한 현실에서 할수 있는 최선.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이제는. <웃음> 어, 힘들 때는 막 같이 시합 뛰었을 때, 막 그럴 때가 있, 있었을 거잖아요. 이제 당연히 이제 시합 준비를 하면서 힘들어서, 아,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정말 수수이 많이 해봤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레노라는 선수분들, 선, 저한테 이제 선배님들이죠. 그, 그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무대에 서는 그런 이제 상상을 많이 하면서 버텼죠. 버티다 보니까 이제 그 상상이 현실이 또 되고,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 뭔가를 이제, 잃었다기 보다는, 지금은 이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삶보다는 내가 지킬 거 지키고, 내가 지켜야 될 것도 지키면서, 그냥 저를 이제 좋아해주고, 저도 이제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좀 이제 두루두루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 오늘 훗날. 그냥 한 10년 뒤만 생각해봐도 10년 뒤에 제 모습은 그냥 제 울타리 안에서 제가 지켜야 될 것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지금 이 운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제 뭐큰 사업가가 되겠다. 어뭐 진짜 더큰 선수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데 많이 다녀보고 어, 그렇게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이제 좀 살아가 보고 싶어요. 다음 외래 진료 때 심장 기능이 이제 안정권까지 올라오고 교수님께서 어, 운동 중이지 어, 이어가도 될것 같다라는 이제 소견을 듣게 된다면 올라오고 올라 올라 싶죠. 지금도 당장이라도 무대 올라가가지고 포즈 잡고 그 짜릿했던 그 순간들을 지금도 지금도 느끼 느껴 보고 싶어요. 그게 언제가 됐든 제가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언제가 됐든간에 다시 한번 이제 무대에서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걸잃었던 사람도 아닌데 손성준이라는 저런 사람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리해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답하고 싶죠. 이게 젊다고 이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래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한번 잃은 건강은 다시 되찾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렇 때문에 본인 건강은 이제 본인 말고 신경 써줄 사람은 없어요. 어, 경각심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더 짚어보고,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해야 내가 이 운동 을 계속 할수 있고, 뭐 시합을 뛰시는 분들도 본인이 건강해야지 그 시합 무력 올라가가지고 이제 활약을 할수 있으니까, 다들 이제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어, 다 좋은 이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